나. 아 고객님 부탁하신 물건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래 줘 보거라.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드려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그래. 자요 여기 던지겠습니다. 걸치 감치. <웃음>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것이네. 맞습니까? 근데 역시 자네가 이걸 찾아오실 거라 믿고 있었어. 어. 그 자네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근데 <웃음> 소문을 듣자니 자네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고 들었네. 맞습니까? 고객님, 혹시 오, 이것이 아닌가? 오, 맞습니다. 이건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자네에게 주겠네.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귀한 것이니 잘 가지고 있겠나. 아, 고객님 혹시 이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더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는 모르겠다. 아, 그러시군요. 암튼 아, 감사합니다. 그럼 좀 가보겠습니다, 고객님. 해냉 드리블 서비스. 언제든 찾아주세요, 찡긋. 아 <웃음> 그래, 그래. 호다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숨어 숨어 어? 아, 있었어 있었어 어진찾집을는 없었던 걸 보니까 응? 뭔가 저걸 들고 다니는 이유가 또 있었을 같은데 아, 람지 내람지 무너코 잘하네 음아 음. 이거 진짜 근데 아씨 이거 구승대는 어떡하냐? 응? 어씨 개구민이네 어우 비오는 날 온천에서 지지고 싶다 어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이네 여기 누구 있나 보자 주막에 야! 휴! 휴! 말할 수 없구만 응 잠깐. 일단 일단 일단 구승대는 집을 가보자 어. 어 뭐야? 어? 어 자네 어디 가는가? 어 나는 집에서 나온 거지. 아아 아, 맞네 맞네 여기구만. 그그 그 혹시 구승대 그 자를 봤는가음 그죠? 아까 나랑 낚시하고 어디 가는지 모른다. 승대 집에 가 보거라. 어 아우, 그래. 여기 바로 뒤다. 어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잠겨 있었는데. 잠겨 있잖아. 어떡해 몰래 들어갈 방법 없냐? 홀짝! 홀짝! 홀짝! 에씨 응? 홀짝! 으짝 슈! 응? 못들어가잖아 에이씨! 우시, 어떡하지? 에이 그러게 명패가 없네? 뭐지? 그리 승대집이 맞다고 했는데? 왜 없는 걸까요? 음, 삼몸이는 집 슬쩍 에? 뭐야? 에? 저번에 근데 삼범이나 집 봤었는데? 뭐지? 근데 왜 명패가 없지?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어어 자네. 어, 자네 자네 자네 사주러 왔네 그래 왜? 어어 어, 어, 그 가서 그 주막 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그럴라 그랬지 아이 나밥 사왔는데? 어... 아이 그럼 나 혼자 가서 먹지 뭐 자? 먹어라? 어... 아 어, 근데 그 구승대 거기 없던디? 집에 없던디? 같이 가보자. 어, 가있나 승대 집은 우리 집과 매우 가깝다. 어, 아 뭐야 여기 어에가 아니었어? 그래 아, 여기다. 여기였어. 아 그래. 자네 어디 간 건가? 아, 아나 다른데 갔지. 오, 승대 승대 집문왜 이렇게 어렵게 생겼어? 어. 그 에이... 승대 자네 있는가? 어? 승대 자네. 낭낭. 이제는 또 어디 간 건가? 아이 뭐야. 비도 오는데. 말이야. 아무 여기 없는데. 자네도 그만 뒤지고 나오게. 나 먼저 가겠네. 에 그래 그래. 아 여기 혹시 똥간이 없는가? 여기 똥간 없는가? 아이 나야 고르지. 아... 이자 이자 집은 좁아서 오기가 잘 싫다. 아나 여기 뒤에서 똥만 싸고 갈게. 그래 그래. 꼬미지롱. 역시 똥은 똥은 말이야. 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어. 응 음? 가재 개많은데. 장산범이 구승대한데 선물한 거? 야뭔데왜 가재가 이렇게 많아? 뭐 가재만 먹고 사냐? 어우 아, 근데 여긴 집이 이렇게 어두워? 어? 뭔 놈의 가재밖에 없어! 어? 아니 무슨 가재 광인이냐? 어? 뭔놈 이렇게 가재밖에 없냐? 뭔데? 뭔데 도대체? 어? 근데 얘네 집이 제일 좁은 거 같은데? 뭐야 여기? 이 뭐야? 뭐야? 수박? 가재? 무슨 광인이야? 어? 뭔데 도대체가? 응? 뭐야? 귓간 열쇠? 저놈의 가재 아우 근데 근데 구승대 돈 없는 거 싫어? 대박이다 진짜 완전 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어떻게 해야만 저 강철이 놈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게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한 구석 마음에 드는 곳이없구나 부? 명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목을 빳빳하게 들고 연옥을 누비는 저 이강철을 죽여버릴 수만 있다면 헉? 그게 죽은 게 승대인지 승대 친구인지 알수 있겠다 이강철을 졸졸 따르는 자가 있기에 좀 알아보았더니 반사오라고 하더라 인간을 돕는다고 하던데 웃기고 앉았네 누가 누굴 돕겠다는 게냐? 언제까지 그 불순함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은가? 음 얘는 정체를 안해 저리 웃음 뒤에 본심을 숨기고 가식을 떠는 꼴이 웃기만 하다 강철이 놈을 내 손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 이상 내이 분노를 어떻게 털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불만 아니었으면 그 불길만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하기만 하다 이승의 자가 이곳에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어찌? 아니 오히려 잘되었다 이강철 그놈을 나 대신 저승으로 추방시켜버릴 유일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때를 노려야 한다 음? 이건 내 얘기인데? 아그니까 승대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됐네 그죠? 뒷간? 똥간을 말하는 건가? 뭔가 있는 것 같다 어? 뭔가 있는 것 같다 했더니 가재가 있구만? 어야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게 침대였어? 아니 응? 뒷간? 뒷간? 뒷간? 안쪽에서 바람에 들어온다. 지압방 뒷간이랑 지압방이 따로 있나본데? 가지야 들어가 야야 야, 여기 왜이렇게 좁아? 왜이렇게 좁고 왜이렇게 어두워? 음? 여기? 어, 아닌데? 아니 여기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계속 있어? 대체 뭐야? 어 뭐야? 응? 여긴 어디야? 뭔가 어디랑 이, 이어져 있는데? 강인 같은이라고? 이야? 뭐야 이거 칼봐? 응? 뭐야 이? 이거 뭐야 뭐야? 저거들 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웃음> 다른 의미로 같은데? 가재. 가재. 오이 오이. 야메로. 가재는 더 이상 어? 어? 저 가재 광인인가봐. 어디로 통하는 거? 응? 피 뭐야? 응? 뭐야 야, 엽전 너무 불쌍하다 야 엽전 좀 넣어줄게 <웃음> 나 이제 부자거든 음, 자 엽전 넣어줄게 어 101초 오나 어, 횃불이 있다고? 아! 어 진짜네 어? 에? 어? 어횃불 있네 나 에. 어? 일기가 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언가 하얀, 하얀 것이 보여 다가갔는데 물에 빠져 호우적대고 있기에 내 친이 건져올려 주었다. 이 황량한 연옥에 새로이 발을 들인 요괴라니 참으로 오랜만이네. 에? 승대가 마지막으로 온 애가 아니네. 그죠? 근데 하얀 것이라고 하면 삼범이 아니야? 아 맞다. 삼범이가 전에 승대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했지? 어. 한번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자꾸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신경쓰인다. 이리저리 조잘거리며 내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꼭 그때와 같다 그때의 기억이 나를 감아오는 기분이다 삼범이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재를 낚아 그자에게 건네주었더니 고맙다며 웃어보인다 그 웃는 얼굴을 넋이 나간 듯 한참이나 바라보고 말았다 오오오오 자기 친구가 생각나나 봐 삼범이와 일이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순간마다 두려움이 솟아오른다 첫친와의 지키지 못하는 그 소중한 약조가 떠올라서 검게 그을린 내 모습을 보고도 곁을 지켜주려 했던 김선비가 떠올라서 헉, 친구 이름인가 보다 잠시 나를 거쳤다가 사라진 두 번의 봄이 두 번의 그 기억이 내 머릿속을 미친 듯이 어지럽혀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다 헉, 아, 인간하고 친구였는데? 어쩐지 그 강철이가 내려와서 불 지를 때한 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더니 인간하고 친분을 쌓았던 건가? 내 머릿속을 미친 듯이 어지럽혀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다 두렵다 또친구를 잃게 되는 것이 두렵다 또한번 나의 삶을 잃게 되는 것이 근데 그렇게 무섭다면서 복수 꿈꾸는 거야? 이냐면는볼건다 봤거든? 근데 들킬 것 같으니까 생이해보니이 어차피 차피 저거 안친도뭐그 친구는 어? 어차피 뭐이 친구는 이친장는이인구니이이 친구는 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거래 가가지고 그 사람이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음. 아니 근데 그러면 이강철은 뿔을 얻으면 용이 될수 있다고 했고 사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호의를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승대랑 삼범이는? <웃음> 숭대랑 산보민은 어떻게 해요? 그러게 호리병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음. 고민이네. 일단 가자 가자. 일단 가보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음. 음, 중요하지 전에 얻게졌는 건. 어... 아유 상관없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네, 딜블 서비스 뭘보나님안 어, 음? 봤는데요? 쉑쉑 자 여기 딜블 서비스 왔습니다 딜블 서비스 사오 자가 자네. 자네가 부탁한 것이었나? 진짜라니까요! 내 네. 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 자네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가? 응 쑤! 네. 쭉강하 잖아요.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고객님? 난 모르는 일이네. 음,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참나, 봐못 참나. 응? 기영 여기 좀 약간 빡 깜빡해서요, 주 그냥. 응? 에 정말 진짜. 어, 이거 빡빡 없구만, 아주 그냥. 어, 우리도 그비 속에서 우산 쓰고 응? 잘잘잘 먹고 잘 살아. 어. 응? 나왜 응? 모르는 줄 아냐? 어? 개오염네. 보자 보자 보자 부승대의 이야기 제 1장 이 이야기는 정이 많아 항상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아이의 이야기란다 당신은 누구요? 이리 어두운 곳에 까만 것이 있으니 내 알아보지 못할 뻔했소 어디 인간 주제에 내게 말을 거는가? 저리 가시게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한마디도 안할 작정인가? 이리 좀 돌아보시게 내가 진이 진우가 되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웃음> 진우는 무슨 인간과 어떻게 진우가 된단 말이 김선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성대에게 찾아왔고 외로움에 메말라 있던 구성대의 마음에 담비를 내려주었단다 오오오오오저 까만 게 승대였나봐 음. 응. 내가 직접 만든 중경이요 우리가 친우가 되었다는 증표일세 이게 뭐요? 이런 것은 처음 받아보고 내 평생 간직하겠어 외로운 구승대에게 둘도 없는 친우가 생겨 구승대의 얼굴에 미소가 떠날 날이 없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별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이지 아이고 문제 바로 그거야! 야이 눈치 없는 선. 삼... 아! 전에 저게 보이는가? 뭐가 저리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오? 내 살아생전 저렇게 큰구렁이는 처음 보네. 나도 모르. 나는 그저 전에 그 해산 모습을 보고 있었소. 아. 불쌍한 구성대는 몰랐단다. 해맑게오는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어어어... 봐봐 지금 저 선비는 저 지금 강철이를 보고 있는데 근데 승대는 지금 자기 친구 보고 있어 어? 어어. 감히 한낱 미멜 따위가 내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내리노을 불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선비... 내. 안되네. 눈좀 떠보시오. 안돼! 어...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끝났단다. 어... 너가 응. 원하는 바를 이루고 이 여정이 무사히 끝마치기를 바라마. 저기현안 계세요.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정이 더 남지 않았더냐. 어서 가보거라. 준경은 김선비 그 자식의 것인데 왜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뭔줄 알고 들고 있는 거요 빨리 내놓으시게 내가 먼저 묻지 않았나 왜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내 친우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어 지금 네가 친우라 하였느냐 응? 음? 니 <웃음> 네 놈이었구나 그때 미처 같이 죽여버리지 못했던 것이 <웃음> 용이 되지도 못한 미천한 요괴 주제에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게요 지금 뭐라고 거짓거린 것이냐? 드디어 네가 죽고 싶어 미쳤나 보구나. <웃음> 내가 이리된 게 구성된 님 때문인데 내 앞에서 감히 아무리 입을 올려 니가 <웃음> 지금 뭘한 거냐? 뭐... 내중경을 이게 나한테 어떤 물건인는아느냐내친우를 빼앗아간 것으로는 부족했던 거야? 그렇게 치누가 좋으면 그때 <웃음> 직접 네놈을 불태워 지옥으로 보내주겠네. 원하던 바이오스! 할수 있으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게! <웃음> 오늘 이디노매 제산날인 줄 알거라 그만하시게 전에 자대 승대 승대 자네 자 어, 어, 어, 어. 나와 할 이야기가 있지 않나? 잠깐 멈춰보시오 이게 무슨 파국이오 그 집에 먼저 가있으시고 하 집에서 봅세 얼마 나를 보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냥 가는구만그 뭐냐 거울이 깨졌잖아 어? 근데 우리는 본게 있지? 어? 본게 있지요? 승대는? 개거지라서? 이거를? 못 살걸? 가자 가자. 내가 아까 승대 용돈 줬거든? 어? 근데? 승대는 개고지니까 어.. 여기서 뭐하십니까? 고객님? 내 그냥 머리를 시키고 있었네. 갈길 가시게. 어.. 알겠습니다. 뭐 딜리브리 서비스 시키실 거 없으신가요? 가라하였다. 니네 알겠습니다 체채내면 체채 아까 이쪽으로 가거든요? 응? 하여간 승진을 하고는 하여간 어디 있을까나? 어디 있을까나? 그러면 일로 뛰어갔는데? 음... 햇냥이 자네 안 들리는가? 어어어어 어, 어, 어, 못 들었네? 아이 내저 자네를 저쪽에서부터 불렀다 어어어 어, 어, 왜 그러는가? 그내 자네에게 이렇게 비오는 날말하기힘 뭐하지만 부탁이 있다